NOPE 시작고양이라고 뭐하는 거들? 뭐야 줘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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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러니까 어미나 뭐가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야. 야! 너 뭐하는 거야? 깬다 둘이 바뀌었어? <웃음> 고양이들이야 고양이들이야 이걸 왜 맺혀? 미쳐? 미쳐버려서 누가 야야들하고어야 <웃음> 관심이야 1도 없는데? 아이 그말이다 이는나 그만 먹게 두고 또 설사한다 이러다가 응, 치우여다 나랑 네 의심가... 아, 냄새가 다는가봐 의심가... 아, 냄새가 다는가봐 음... 신기하다 엄마한테는 안그러잖아 나한테는 안 그런 들었지? 천적을 알아보는게 그래가지고 상극이 천적이야 <봐봐야>. 천적이야 천적 상극? 석재가 그랬으면 산남이다 죽였지 왜안 죽였어? 이번야 넣고 야 무슨 그거 아고 같아. 내 세포가 뭐... 죽어서 내 세포. <웃음>